아, 부산하면 돼지국밥이죠? 네. 돼지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웃음> <웃음> 국밥이 맛있어서 여러분, 물입니다. 진짜 물입니다, 네. 보면 없소용이라고 적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물에는 물이 없어요! 더보이치가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부산이면 팔이 있죠 한번 해주세요 보! 예! 시간 너무 좋아요 어제까지도 비가 올랑말랑 했는데 딱 저희가 부산, 부산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물떡. 물떡 맞지? 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무다 물떡, 여러분, 물떡.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던. 부산은 순대도 소스가 있어. 순대도 되게 맛있어.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일단 이게. 음. 맛있어. 봐도 겉보기 외에도 다른데? 감사합니다. 소스가 맛있어. 요 간단게 쌈장 주세요 이제 지역마다 순대 먹는 그 소스가 좋 특별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이니까 먹어야죠 예전에 물떡이 엄청 화제가 돼서 먹고 싶어서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부산 왔을 때 먹을 기회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드디 먹네요. 뭔가 가래떡처럼 생겼다. 저는 물떡이 모든 지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서울 가서 물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부모님 물떡 주세요. 하니까 그게 뭐냐고. 아그 모르시는 그래? 분들도. 나 나도 부산에 있다고. 해서 알게 됐던데? 음! 어때요? 엄청 이거? 이거는 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먹어본 적 없는 떡 맛이야 찍어서 에음 아, 일부러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해서 돌리면일으로 뭐? 묻어요? 좋아 뭐. 맛있는어 셀카 이렇게 찍, 찍어요 으! 부산 아송패를 왔는데요 아송패? 아송패 그 말로만 듣던 아송패를 왔는데 저희가 이제 대기시간이 있어서 짬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식스 매장을 가요 옷도 보고 신발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PK올라고 지금 같이 영훈이랑 저랑 유랑또 에릭이랑 이렇게 해서 대식갈 거예요 아식스 신었어요? 아식스 신었죠. 약간 오토바이 잘탈것 같은. 뭐라고요? <웃음> 아, 오토바이 개인기, 틈백 개인기. 뭔가 이런 날씨에 바다, 바다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발을 담그고 또 바다에 낚서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 날씨네요. 질링되는 날씨.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을 먹고 쌈쌈 먹어서 다시 한번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에 있는 집을 찾아서 그래서 부산의 사진 찍. 예. 오, 부산. 오, yo y 요 yh yo y 요, 내가 지금 부산에 왔으니까 보쌈에 받아서 보쌈을 먹을 건데 보쌈을 쌈싸 먹어서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난 지금 부동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예쁜 집을 찾아야 했는데 부동산은 예쁜 집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보쌈에 부산에 왔으니까 보쌈에서 보쌈을 보낼 거야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잖아 자 자기 자신을 알려 봉 동대문에 가면 자 <웃음> 차를 살수 있지. 형이 저한테 제시어를 주세요. 택시? 오케이. 택시를 타고 시작점으로 갑니다. 아 부산하면 돼지고밥이죠? 네. 네. 돼지들아. 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해. 국밥이 <웃음> <웃음> 맛있어서 밥. 밥이랑 말을 먹었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저 누가 보이는데 저거 아식스 모델 아니요? 아식스.. 어? 어? 저게 뭐야? 저, 저, 저, 저, 아식스 모델인게 뭐요? 아니, 저, 대박 아식스 모델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어 대박 더보이즈 뉴 아니세요? 네. 저 팬이에요 같이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 팬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팬이에요 저거 보세요 저거 우리 더보이즈가 여기 달려있네요 오마이갓 oh 예 <웃음> 어? 같은 아니세요? 오케이 뉴야흥년씨자 <목소리> 숨은 더보이죠 찾기 나딱이제어 <목소리> 뭐, <목소리> <여기도 좀, 목소리> 이거 케빈 거 나왔지? 형 <목소리> <와, 목소리> 이거 진짜 보. <목소리> 이거 뭐야? <목소리> 이게 보 이게 아니야 이거 아 이거지. 아니지 아식스인데 둘다 예쁘지. <웃음> 그럼네. 자 라이트 해주세요. 예 yes. <웃음> 여러분 엄청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옆 라인이 예뻐서 골랐다고요. 지금 둘 중에 뭘 선택할지 고민 중이에요. 하나 둘 예. Yeah. <웃음> 여러분 아직 슬로풀 장착했습니다. 상현이 형! 네. 어때요? 아까 춤잘출것 같지 않아요? 규영처럼 이먹 <목소리도> 이제 이제 이제 <웃음> 야, 아.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면을 먹어봐요 음. 약간 배피 맛이에요 면에서 다 면에서 단만 나. 어, 저희 어, 더보이즈 노래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고 어. 순간 책잎 양념 책잎 어 뭐지 말아야 응. 돼굶아 일단 좋아요 일단 되게 좋네 이거. 아 신기하네 이런 경우는 진짜. 또 처음이네 우리 <웃음> 빵을 살라고 왔는데 우리 노래가 나온대 제일 항상 이것만 먹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일 향 나는 것들이 땡겨서 애플민스랑 망고를 시켰는데요 알록달록하네요. 음. 맛있나요? 네. 살아있네 한번 해주세요. 살아있네. 어 좋습니다. 이틀째 네. 태국에서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한 시간 이거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음. 언젠간 컬링북 해드리고 싶습니다, 팬들에게. 네, 저희가 이렇게 바쁜 스케줄 중에 이렇게 여유를 내서 시간도 여유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즐겨 던것 같습니다. <웃음> 습니다 여유를 즐기고 이제 또 리허설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제 재미게 놀았으니까 저희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대에서 봐요 Let's go, what is it? 파이팅! <웃음> 오, 뭐야, 뭔지 가? 수준과 잘생긴 발감성 보컬로 변신한 김용국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u n 유니버스 MC 감사합니다 파이팅 <웃음> 물 없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희가 또 오프닝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올라고. 네. 긴장은 안 했지만 추위를 풀고 있습니다. 예, 렛츠 h let's get it.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쉽게 레나 하나, 아, 둘 아, <목소리도>